갑자기 뽐뿌가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 좋아해요 쇼커트 좋아해서 페이드컷을 하러 가요 갑니다 오늘 어떤 걸할 거냐면 나 혼자 산다에 유아인 씨 머리하려고요 <웃음> 샴푸를 해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눌렸거든요 이건 괜찮아세요 아, 너무 시원해요 얼굴 부담되세요? 음 너무나 시원해요 여자분 디자인 선생님하고는 제가 학교 이제 선후배예요 어때 내 머리 짧게 치는 거 처음이잖아요? 완전 기대돼기대돼 기대돼? 재밌을 것같아아요 선생님 네? 커트하겠다는말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아, 제가 걱정이돼요 잘하겠습니다 네네 <웃음> 근데 마음의 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나 몰랐잖아요 <웃음> 근데 이제 돌릴 수가 없어. 이미 다 잘랐어. 너무 라인이 올라가서 어 선생님 골드 키위 누구야 나와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남자 머리 앞머리 짧아지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보세요. 눈썹 아래 아래. 자, 눈썹 아래 mad. I'm so m 이 d I'm so mad. 눈썹에 걸치게. 자, I'm so m a 자, I'm so mad. I'm so mad. 거예요. o 어, 선생님. i 어,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HOT 아니니까 이거 꼭잘나주세요 그래요? <웃음> 동네 바보 형이라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더 짧아집니다 <웃음> 유아인씨 머리는 이렇게 올렸을 때 저는 제 앞머리가 높이가 벌써 높잖아요 너무 길어서 근데 유아인 씨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뻗을 때 완전 뻗어야 되거든요 얻을 때까지 커트해야 된다, 소리. 네. 자릅니다. 시계 아래서 스타일링 할때 올릴 때 여기가 여기랑 똑같아야 돼. <웃음> 그 보여도 설명해 주시네. <웃음> 네, 이제 미용실 봤으니까 다음은 섬유으로 갑니다. 이제 샴푸할 때 금방 끝나겠다. 오, 오 와. 괜찮아. 오, 예뻐, 예뻐. 엄청 예뻐. 오, 짱이야. 이아이 <웃음> 머리 똑같아. 진짜 똑같아. 완전 예뻐. <웃음> 여기다가,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분무기 좀 뿌린 다음에. 이렇게 올리잖아, 요앞머리를여러 근데, 중요한게 옛날에, 위에를 띄웠거든요? 근데 위에를 띄우지 않고 그 위에를 오히려 앞쪽으로 해서 죽여요 앞머리만 띄우고 이런 식으로 오이 이렇게, 때요 머리만 예쁘죠?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색깔도 약간 밝아가지고 조금 디자인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인데 이따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어둡게라도 염색을 한 다음에 손질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솔직히 진짜 이 정도까지 똑같이 나올 줄 몰랐어. 안녕.